안녕하세요. 건강해 놀아자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 이건 두성입니다. 아, 아. 그리고 이건 흉성이죠. 그리고 두성의 흉성을 섞으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두성도 되고 흉성에서 두성으로 성구전환도 다 되게끔 거기까지 연습해두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영상들에 달리는 댓글만 봐도 아 두성은 만들었는데 거기서 흉성을 썩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는 댓글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럼 두성에 흉성을 썩는게 왜 그렇게 힘든지 그이유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성과 두성의 공통점은 둘다 성대가 늘어난 상태라는 겁니다. 그 늘어난 성대에서 이 뒷부분이 닫히게 되면 두성이 되게 되죠. 그 상태에서 흉성을 섞어주려면 이 성대의 뒷부분만 닫아주는 것이 아니라 성대의 앞쪽 부분도 강하게 닫아주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바로 갑상피혈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하는데요. 이 갑상피혈근이 하는 역할은 이 이두박근이랑 똑같습니다. 이두박근은 두 가지 일을 할줄 아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짧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두 번째 역할은 이렇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두박근의 힘을 최대로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맞습니다. 이두박근을 이렇게 짧게 만들어 주어야 힘이 최대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제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두박근을 짧게 만들어 주는데 그 어떤 힘도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성대를 길게 늘려주던 성대를 짧게 만들어주던 성대를 늘려주던 성대를 짧게 만들어주던 그 어떤 힘을 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으로 이두박근을 굳이 짧게 만들어야지만 힘을 줄수 있는 게 아니라 늘어난 상태에서도 힘을 줄수 있는 것처럼 성대 또한 늘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힘을 주어야 비로소두 성의 흉성을 섞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늘어난 상태에서 성대 뒤가 닫히는 그두 성까지는 만들 줄 알지만 그 다음 이 성대 앞부분을 강하게 닫아주어야 하는데 너무 과하게 성대 앞쪽을 닫아주려고 하다 보니 마치 이두박근처럼 이렇게 작고 성대를 짧게 만들게 되는 거죠 <웃음> 이런 식으로 자꾸 성대를 짧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즉, 이두박근을 늘려놓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힘을 줄수 있듯이 성대 또한 잘 늘어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뒤와 앞쪽을 강하게 닫아주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감각을 찾아내기가 아주 어려운 거고요. 이렇게 두 성의 흉성을 섞어주는 과정에서 <목소리> 이런 식으로 자꾸 상대를 짧게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밝은 음색보다는 이런 식으로 마치 아래로 누르는 듯한 두꺼운 음색을 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즉 후두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며 음색이 밝아지기보다는 혀뿌리까지 이용해 후두를 아래로 눌러주며 자꾸 성대를 두껍게 접촉시키게 되는 거죠. 물론 아래로 누르는 듯한 그 두꺼운 음색을 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성대 앞쪽을 강하게 닫아주기 위해 이렇게 성대를 짧게 만들고 있는 모습은 동일하다는 거죠 자 최종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음색의 밝기를 유지하며 두성의 흉성을 섞을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밝은 음색으로 두성의 흉성을 섞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너무 밝아지지 않는 선에서 두성의 흉성을 섞을 수도 있어야겠죠 하지만 어떤 게더 효율적이고 더 쉬운 방법인지 알아야겠죠 efficient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능력있는, 유능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영어 단어죠 다시 말해 효율적이다라는 말과 능력있다라는 말이 어찌 보면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성에서 흉성을 섞어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두 성의 흉성을 섞어 믹스 보이스를 만들 수 있게 된 다음 좀더 비효율적이고 어려운 방법으로 두 성의 흉성을 섞어주는 연습을 하는 게 순서라는 거죠 그 방법은 바로 후두를 올려 주는 것입니다 후두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후두 내부에 있는 근육 조직들은 다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성대 또한 같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성대는 더욱 강하게 다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대를 늘려준 상태에서 성대 앞을 강하게 닫아주기에 아주 효율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두강이 좁아지며 후두가 올라가는 모음인 아 모음으로 후 이렇게 바꿔주는 것만으로 두성의 흉성의 질감을 아주 효율적으로 섞어줄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넓은 인두강에서 좁은 인두강으로 만들어주며 두성의 흉성을 효율적으로 섞는 연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연습들과 자세한 설명들이 이 영상들에 담겨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누르고 쪼이는 듯한 그런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을 열어준 상태에서 힘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O에서 아로 발음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때 목에 힘을 주긴 주는데 후두를 아래로 누르면서 목을 조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목이 열려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바로 모음을 신경 써야 합니다. 이 눈으로 보이는 사람의 모양을 우리는 자세라고 부릅니다. 그 자세가 올바르게 만들어져 있고 잘 유지되고 있는지는 그냥 눈으로 보면 되죠. 하지만 이 안의 공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목 안의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아아에에이오우어아아 아, 아, 에, 에, 오, 오, 아, 아. 이렇게 정확한 모음값을 유지하려고 계속 인식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약간 뒤로 당기는 느낌인가? 으, 으, 아, 으, 으, 아래로 누르는 느낌인가? 어, 으, 으, 어, 으, 으, 으, 아 이쪽 방향인가? 으, 으.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느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인두강의 공간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모음값을 계속 신경 써주면서 이런 식으로 목에 힘을 줘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신경 쓰셔야 할건 바로 밝아지는 음색입니다 아무리 인두광이 좁아지는 모음인 아로 바꿔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음색이 밝아지는 것을 막으려 하면 이런 식으로 아 보다는 조금 어에 가깝게 들리는 그런 발음을 만들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게 내가 원하는 음색을 유지하는 능력은 아주 좋다고 볼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음색을 고정시키는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반대로 음색을 바꾸는 데에는 굉장히 어색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제가 바로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마음인지 잘 압니다 이렇게 어두운 음색에서 밝은 음색적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음색을 고정시키기 위해 자꾸 힘이 들어가게 돼요 아 목에 힘주면 안되는데 아왜 목에 힘이 안빠지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아주 밝은 음색을 내는 연습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혀뿌리를 아래로 눌러주어 성대를 짧게 만들어 두껍게 붙여주는 감각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흠... 하하하하하 이렇게 밝은 음색을 내주는 감각을 계속 익숙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 다음 내가 낼수 있는 가장 밝은 음색, 즉 아주 높은 후두를 유지한 상태에서 인두강을 좁게 만들어 주는 모음인 에나 아 모음을 아주 선명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흉성으로 아주 높은 음까지 올라가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더욱 더욱 밝은 음색을 내려고 유지할수록 흉성의 비율을 높게 유지한 상태에서 고음으로 올라가기에 아주 효율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혀뿌리를 아래로 누르며 성대를 짧고 두껍게 붙이는 데 익숙해진 분들은 아까 카드에 첨부해 놓았던 혀 빼기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혀를 아래로 눌러주는 것이 아니라 혀를 이렇게 앞으로 빼주면서 헤 <놀람> 헤. 이런 식으로 혀뿌리를 아래로 눌러주지 못하게 연습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인두광을 좁히며 자연스럽게 후두를 올릴 수 있는 능력과 목이 좁아지지 않게끔 모음값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대 앞쪽에 힘을 줄수 있게 되는 거죠. 늘어난 성대를 유지한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음색을 밝게 만들어주며 두성의 흉성을 섞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약간이라도 성대를 좀 짧게 만들어주며 즉 목을 약간 아래로 누르듯이 조여주면서 두성의 흉성을 섞어주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와 힘있는 믹스 보이스다 라고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힘있는 소리로 고음을 낼수 있게는 됐지만 이게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점 목이 무거워지게 되고 계속 힘으로 버티거나 아니면은 결국 호흡으로 지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와 부럽다 나도 그렇게 힘있는 소리로 고음 내고 싶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은 계속 불편함을 느끼며 고음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래서 늘어난 상태에서 뒤가 닫힌 두성에서 자연스럽게 밝은 음색을 만들어 즉 후두를 점점 올려주며 아주 효율적인 상태로 성대 앞을 닫아주어 후 이런 식으로 두 성의 흉성을 섞는 연습을 충분히 해준다면 나도 모르게 혀뿌리를 아래로 눌러주며 성대를 짧게 두껍게 만들던 그 습관을 충분히 고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정말 편해져요 다시 말해 밝은 음색을 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컨텐츠는 일단 성대 뒤가 잘 다치시는 중급자 이상 분들에게 해당되는 영상입니다. 하지만 성대 뒤를 닫아줄 수 있는 그 힘이 부족하거나 힘은 충분하나 그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상 10명 중 8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대 뒤를 닫아주는 방법에 대한 컨텐츠를 훨씬 많이 올려왔었고요. 그래서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성대 뒤가 안 다치시는 분들은 여기 이 글로탈과 보컬 프라이를 이용한 성대를 닫아주는 훈련들을 꼭 충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우. 이렇게 깔끔한 두성도 낼수 있고, 오우. 오우. 오우. 이런 식으로 성구 전환도 잘할수 있게 된 다음 그때 다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두 성의 흉성을 섞는 연습을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순서를 무시하면서 한 번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결국 한 번에 되지 않고 이렇게 순서대로 연습을 해야 되더라고요 자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